2008년의 일이었다. S대학에서 인공지능으로 논문을 쓰고 있던 여학생이 찾아와 영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질문을 하였다. 그녀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나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예정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S대학에서 인정받는 연구자로 해외 최고의 대학에서 좋은 제안을 받아왔던 그녀는 해외 유학을 떠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 살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공부를 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자칫 사람을 신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철은 철을 발전시켰다.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되자 철로 만든 신무기들로 무장한 국가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부강해졌다. 수천 년 동안 철과 철로 만든 공구들 덕분에 마차,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이 만들어졌다. 철이 철로 인해 발전한 것처럼 인간도 인간이 있기 때문에 발전해왔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인간이었다. 정치, 사회, 예술 분야에도 인간은 인간과 경쟁하며 성장하였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나타난 것이다. 처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세계는 이세돌 구단의 여유 있는 승리를 예측하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절대 바둑만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믿어온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세돌의 패배이지. 인간이 진 것은 아니다. 이제돌 구단이 삼국 패배 후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세간에 널리 회자되었다. 이날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본격화되었다. 인공지능에 의해 향후 10년 후에 사라질 수 있는 직업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유망 직종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존하는 65% 이상의 직업군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뉴스까지 보도되었다. 현재 인공지능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우리가 걱정할 만큼 빠르지 않으리란 예상이다. 과거 상업고등학교는 주산과 부기를 가르쳤고, 은행과 기업은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전자계산기가 등장하고 컴퓨터가 생활화되면서 은행과 기업에서는 더 이상 상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뽑지 않았다. 여기에 슈퍼컴퓨터까지 등장해 은행 인력이 모두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돌았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은행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1972년 한 대학에서 로봇으로 수술을 하던 중 시스템 오작동으로 로봇이 대학원생을 살해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스위치를 꺼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 대학원생은 큰 충격을 받고 인공지능 연구를 중단하였다.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하던 자동차의 사망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면 서로의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인공지능은 차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더 세게 속도를 내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와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 반드시 둘중 하나와 충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은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따져 사람과의 충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한 강연에서 수억 년전 동아프리카의 작은 종에 불과하였던 인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으로 성장하였지만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으로 인해 끔찍한 미래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행히 인류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바로 영성이다. 하늘에서 보면 인간은 영성을 가진 존재이다. 뒤집어 말하면 영성이란 본체의 형태가 변한다 해도 고유하다 하겠다.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는 원리처럼 영성이 보존되는 고유한 삶을 영생이라고 한다. 언젠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오면 무엇보다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영성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 영성이 튼튼한 사람은 결코 인공지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영성을 잃는다면 알파고를 만들고 제2의 지구를 찾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 주체는 이미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세상이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에스데에서 인정받던 젊은 연구자가 낙향하기 전 내게 했던 말이 지금도 귀가에 맴돈다.